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향란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는요. 내가 좋아하는 향조를 찾고, 앞으로 내가 좋아할 향수를 찾기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내가 좋아할 향수를 찾는데 정말 꿀팁이 되는 이야기니까요. 꼭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번 이야기 주제에서 가장 필요한 준비물 한 가지. 내가 좋아하는 향수 그리고 좋아했던 향수 그리고 찾을 때 너무 좋았던 향수들을 알아오셔야 돼요 단 과일향이면 과일향 아니면 뭐 꽃향이면 꽃향 가급적 내 코에 비슷했던 향으로 준비를 해주세요 그리고 싫어하는 향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어느 정도 3개에서 5개 정도 준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프레드런티카라는 사이트 제가 여기다가 주소 띄워드릴게요 여기를 우선 접속을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제가 좋아하는 향수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이니쇼의 아토믹 로즈 그리고 메종 프란시스커정의 로 아라로즈 그리고 퍼퓸 드말리의 델리나 이 세개로 비교를 해볼게요 자 사이트를 켜셨으면 여기 검색창에 본인이 가지고 계시거나 좋아하는 향수 이름 넣으셔서 여기 창에다 따로 띄워주세요 이런식으로 아래로 우선 내려주시면 여기에 노트 정보 있는데 저같은 경우는 캡처해서 비교를 해보거든요 아니면 바로바로 바로 보실 수 있으면 이렇게 창을 내려, 내리셔서 비교를 해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 설명하기 좋게 캡처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 가지 비교인데요. 딱 봐도 장미가 겹치죠. 피오니도 겹치고 리치도 겹치고 베르가모도 겹치고 바닐라도 겹치네요. 머스부도 겹치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많은 향수를 비교하셔서 거기서 가장 많이 겹치는 향조 3위까지 추려보시는 게 아마 좋으실 거예요. 그 다음 향조를 추리신 다음에 검색하는 걸 바로 알려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장미랑 피오니 리치 이렇게 세 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사이트로 돌아와서요 여기 퍼퓸을 누르신 다음에 서치바인 노트 이걸 눌러주세요 모바일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향조 세 가지를 추가할게요 로즈 피오니 리치 이렇게 그러면 하단에 이렇게 향수들이 나오죠 여기에는 싫어하는 향조 넣으시면 돼요 저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나라에서 볼수 있는 향수들로 보셔도 되고 아니면 하나하나 다 눌러보셔도 되지만 지금은 설명을 위해 보시기 쉬운 걸로 아니면 보셨을만한 걸로 클릭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플로에 그리고 필로소피 로이비통도 있네요 이런식으로 향수를 하나하나씩 클릭해보셔서 향조를 보시면 돼요 이런식으로 아 근데 여기에 내가 싫어하는게 있다 그러면 이건 패스 저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거예요 이렇게 보고 어 괜찮네 하면 구매하지 마시고 시향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시향할 리스트, 필로소피, 어메이징 그레이스, 벨벳 로즈 이런식으로 가끔 단종도 있으니까 꼭인터넷에서 찾아보세요 그리고 또 만약에 어난 피오니 한번 빼보고 싶어 그럼 빼보시면 돼요 그럼 또 다른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또 이렇게 쭉쭉쭉 내려보시고 딥티크도 있네요 이런 식으로 보시고 아 향조가 이렇게 돼 있구나 확인하시면서 본인에게 맞는 이상형의 향수를 찾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여태까지 좋아하는 향수나 싫어하는 향수에 대해서 잘 모르셨다면 이번 기회에 좀 많이 적어두시거나 해서 자신에게 맞거나 맞지 않은 향조를 더 많이 찾아내고 인생향수를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이 방법으로 인생향수를 찾았거든요. 그럼 오늘 영상 도움 많이 됐길 바라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